아 하하! 별도 없 내가 칸녀들이요. 개부고사도아 촌짱 찌가 바지찌다이딴 데서 바다 시 낚시 낚이 낚시 가시 낚시 낚시 낚시 낚보낚이 낚시 낚시 낚시 낚시 동고구만잘 가고라 <놀람> 주인 밥값이나 <바깥이나> 봐으러있난나 <봐주고> <놀람> 길을 떠나 <놀람> 황성초 길을 올라간다 <목소리나> 어, 못이 빙신지, 철지, 못 먹길, 간난다지, 아, 뭐, 보는, 예, 병, 신 지, 황, 통, 천, 지, 번, 먼길 어, 예, 천, 지, 가, 니, 난, 자리 야, 아, 만 마, 니, 토, 지, 나, 룰, 그는 겠이네다스한것고지고도 왕자수 헌뇨 눈뜬 가장 백안치도 사람 칠구나 못하는 누모두날바지고 내가 꼭 그렇지 잘들소야지내건방도고 자를 사람도.